남자 not g e t t 진게 g h 세 t 황 y t h 다 same 진 h i n g I'm 한방 t getting hit 다 y the s a m 는이 h i n g I'm not getting hit 는 y the s a m 다 thing. I'm not getting hit by t 너 e same t h 셀럽허닐장의 진원입니다. 대부두에 시. 있는 글램핑장에 왔습니다. 어, 왜 친구들 지금 보여주지 않냐? 오플닝부터얘네 어, 얼굴에 나오면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나중에 보여주려고요. 한번 해볼게요. 재밌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아, 인물을 이제 얘기해줄 수 있어? 가가지고 진홍이는 바베큐를 신청과 동시에 야채를 씻어오고 야채 씻는 게 저기밖에 없어? 어. 여기 위에는 없어? 그리고 장갑과 브루스타가 어. 있는지 확인. 그리고 나는 햇반을 데울게. 여기 있 어. 어. 어. <웃음> <웃음> 지눈이 잘하는 쫄면을 조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의문이 한 가지 들어. 여기 나는... 맡겨진 햇반 3개 데우는 게 답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야. 밥을 얼마나 잘하냐고. 모든 식당은 밥에 저지간이 다... 돼. 난이걸 진짜 소고 고기. 고기 구울게요 하고. <웃음> 어, 아, 진짜로. 지눈이의 인물 한 20개 되거든요. <웃음> 어, 굉장히 <대단하시네>. 많지. <웃음> 맞아. 맞아. 너가 또세개 되어야 되잖아. 몇개 끓여야 돼? 너다 5개 다섯개네개야네개 4개. 그러면 아, 뭐 비엔딜 사네. 비엔딜 사면 아, 맞아? 어쨌든 어쨌든 내가 고기를 구울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맞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잠깐만 너무 많은데? 너 진짜 아주.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좀 아니 다 같이 이렇게 시작하자 하면은 이제 생각이 <웃음> 없어. 너 혼자 갈라니까 좀 많아 보이네. 같이 가자. 어. 아, 같이 가자. 하이 하이 래빗 헤이 헤이 래빗 하이 바이 손이 시려워서 좀 그런데 싱싱한 채소가 될까봐 기대되는데 이삭이 고추 어, 아시기 아삭이그아삭이 고추를 세 번을 틀리네? 씹는 <웃음> 걸 진짜 잘하거든요 아 깻잎이 어려워 왜냐면 씻는... 한장한장 이게 또 어떻게 쓰느냐 나는 좀 어렵더라고 항상 일단은 걸립니다난 개인적으로 또씻기 전도 저이다 놓는 거안 좋아하거든 씻기 위해서 덜어지는 거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아, 여러분 저는 애들이 나에를쉴 동안요 주변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머 어머 봄이 왔어요 봄이. 이것 좀 보세요. 여를 보면요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안녕 반가워. 네 이렇게 있고요. 저는 쫄면 담당이기 때문에 여유를 좀 부리고 있습니다. 어우 예쁘다. 와우 고기가 벌써 익었는데. 바로 끓일게! 자, 안녕하세요. 천천히 요리 교실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쫄면을 오늘 한번 끓여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준비물 진짜 쫄면 4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뜯어주시고요. 뜯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뜯어주세요. 여레여옆를 일단 버릴게요. 그리고 일단 냄비가 필요한데요. 냄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겠 그리고 이제 물 옮겨주세요. 자, 물을 벗어 주십니다. 진짜 약하다 원래 이러냐? 물 끓는 데한 3시간 걸려 핫 뜨그 뜨그 핫 뜨그 핫 뜨그 핫핫핫 그거를 저기다가 올릴 생각에 어 아, 손가락이 익었어 <끔리> 여러분 잠깐 간단히 손가락이 탔어요 보여요? 오 초바라랑 삼겹살을 하나씩 정성을 다에 어주시면되고 아, 네. 남자는 셋이서 오는데 이 먹사 한 덩이 사먹면좀 재밌어 두덩이야아두덩이 <웃음> 아, 아. 네. 오케이 인정 <웃음> 아, 괜찮아 이, 이, 이게 생각자냐? 땀은 왜 이렇게 많이 아니, 아니 고기가 요망되는데 땀은 무사 <웃음> 이거 뭐야? 아니 땀을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웃음> 물이 끓었습니다 한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이 끓었고요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부터 다 넣어줄게요 와 진짜 맛있어 <웃음> 보이죠? 아니, 나는 이해가 지 그걸 3만 원 정도 사왔다 <웃음> 자 일단 넣어 놓을게요 어? 잠깐만 건더기수넣었다 이게 원래 이게 가격이 <웃음> <바깥을> 넣어줘야 돼 <웃음> <웃음> 어, 진짜 빨갛다 이거 봐 하나만 넣을게 식사가 완성됐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형도가 대패기도 해. 도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과 놀러 나왔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즐겁게 좋은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임신 먹고 소화 잘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먹습니다 맛있어? 와 초코 잘먹다 고생했다 안주.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10년뒤에 우리 다시 또글램핑 올까? 그때는 좀 진짜 부인들이 해서? 가족들이 아. 있겠지 뭐 형교가 독거노인일지도 모르고 좋긴 한데 껴줄게 가족 없어도 배불러 <웃음> <웃음> 고기한겁내징징 <곤중증> 됐더니 <웃음> <웃음> 어 많아 심지어 양이 <웃음> 소기 양 <양도는> 먹어도 돼 <웃음> <웃음> <웃음> 고치씨가 날라왔어? <웃음> 아, 고치씨가 표창인 줄 알았잖아 내뜻 고치더라고 아니 내 오늘 이렇게 헬프게 웃지? <웃음> 짜증나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 <웃음> 아, 뭐, 아, 뭐만 하면 웃어 지금 <웃음> 아, 말할 때는 성공을 내면 둘이 8% 정도 돼 그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오늘 낮에부터 계속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었거든 옆에 성훈이다 부셔야더라고 <웃음> 하나도 안 받아줘 빌링된다 이리 만에요 이리 와 먹는 쪽쪽 소화가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데 어? 이리 를 샀어, 왜? 안와네안 샀어. 너가 요 이리 와봐요. <웃음> 얘는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다. 어, 한마디 너무 만에, 좋아. 한마두 사람이 다 뒤로 좀. 어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날낸것 같아. 어. 어 기분이 좋아. <웃음> 이게 나 오늘 와. 내가 많이 재밌게 잤나 봐. 어? 민첩해졌어. 지금 <웃음> <웃음> 틈새공을 <틈집만을> 잘해. <웃음> 내가 멍 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불멍 그래서 불 멍이야? 그다 근데 불 계속 보니까 네, 뭔가 네. 그불 움직이는 이런 게좀 신기하다 아이고. 저기에 모든 걸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잖아 매우 위험한.. 나는 못태넌또안 돼? 진짜 안돼내 <웃음> 육체는 태워도 내 몸에 태워지못할 거야 <웃음> 안, 안 내면 진거 가이베고 안, 가이베 안 내면 진거가이베 <웃음> 뭐? 갔다 와 1 2 3, 어, 야, 3 4 5 <웃음> 아, 진짜 8을만0 11 12 13 14 15 16 17 1어1 위험하다 이쁘다 이이24 2이2다27이8 29 29 29 20 21 2가23 24 25 26 2이2이29 29 29이0 21 2이23 2이25 26 2이28 앞으로 하고싶은거내 꿈이오가? 대답을 못하네요 대답을 못참있네요 대답으로 나도그 결혼 준비하려고 현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현기가 말했던 것처럼 꿈이라는게 좀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목표는 있어 삶의 목표 이루어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씩 점점 생길 수 있는데 꿈이라고 할수 있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꿈이라고 할수 있는 말하기 무색해지는 것 같아 대단한고 멋지고 있 내가 정말 하고싶은 거 같고 그러고 있잖아 뭐하나? 그런거 가 그런 말이지 꿈이 뭐예요? 저 검사입니다 저는 꿈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목표를 두려고 하는게 직업이 돼서는 안된다 검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뭐. 그 해준다가 뭐 꿈이 돼야지 그런 말이 있더라고이쁘나 이쁜아 피곤한가봐 안타는게 제일 유명한거 어. 요 오오오오 얘 보러 와요 헉. 이쁘나 안녕 안녕 박스와 인명수 <웃음> 사이다 그치. 여러분 저희는 밤 공기가 잠깐 좋아가지고 완전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왔어요 진짜 꽤 쌀쌀하다 <웃음> 밥만 입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웃음> 저희는 아마 이제 산책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바로 자고 내일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